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통터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생도 바통터치죠. 부모에서 자녀로, 세상도 바통터치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릴레이 경주 가끔씩 보셨죠? 릴레이 달리기. 릴레이 경주에서 보면 선행주자가 더 달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 즉 우리들의 다큰 자녀가 앞에서 달리는 선행주자, 부모나 어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뛰어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다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앞에서 달리는 부모나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인생의 질문을 찾고 또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께 최근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작업, 과정이 도토수비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도자기를 빚을 흙, 그 흙을 물에 푼답니다. 물에 푼 다음에 물 위로 떠오르는 맑고 가벼운 흙을 글러내는 작업, 그것을 도토수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청자나 또 이조 백자와 같이 귀한 그릇들을 만들 때 도공들은 물론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겠죠. 좋은 흙이 나오는 곳에서 그 흙을 모아서 물에 풀고 위로 떠오르는 고운 흙을 조심스레 모아서 그 흙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빛을 내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도자기 한 점, 그릇 한 점도 쉽게 만들어지는 법이 없겠죠. 재료부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도공의 수고가 그래서 더욱 깝지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도토수비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감동은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도공의 땀과 수거로 그렇게 걸러진 흙을 그대로 도자기를 빚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을 다시 숙성한다고 하는데요. 숙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흙을 숙성하기 시작한 그 도공은 자기 생애는 그 흙으로 도자기를 빚지 못한다 라는 뜻이겠죠. 고려청자 이조 백자의 그 영롱한 빛깔은 도토수비로 얻어진 흙을 40년 동안 숙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반죽을 하고 빚어 구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탄하는 청자와 백자의 그 아름다움도 대를 잇는 40년의 바통터치 그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세대에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같은 도토수비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바라는, 지금 어른, 지금 부모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큰 자녀가 이룰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되고 좋은 삶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에 굴복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경영하면서 어떤 행편에서도 오늘을 누리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부요하면또부요한 대로 금고를 지키는 금고지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더 좋은 가문을 또더 좋은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질문이 되고 있나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까요? 비록 오늘의 행편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질문,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